동환운동을 하고 있는게 아니라 찡그리고 있는겁니다 아... 여러분들이 동화운동을 한다고 팔자주름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고마우시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동원TV의 스타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<웃음> 아, 네, 반갑습니다 네, 반호박이 성형외과의 대표님이 주신 반조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. 박수 한번 주세요 원장님 그 올려주신 영상들이 네. 너무 많은 뷰수가 터지면서 네. 많은 분들이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. 어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뭐 댓글에 보니까 뭐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뒤에 네. 쏙쏙 들어온다. 아. 네, 또뭐 마치 그 교육방송 강사님 같다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왔어요. 아, 네. 그렇군요. 네, 네. 보셨죠. 근데 네. 또 어떤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지 아십니까? 아.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동안 운동을 그때 알려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하다보면은 이거를 열심히 하다보면 미간이나 팔자주름, 눈 주름이 오히려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네 네, 네.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우리가 찾아와서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네. 그 동안 운동을 안 하시다가 네 갑자기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거냐면 그 운동을 예를 들면은 평소에 네. 이제 뭐 PT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 네. 갑자기 마음살돼 가지고 음. 그 PT 강사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 네.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안 아프던 관절도 아플 수 있고요. 네, 네.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대로 네. 막 울다 보면 여기 주름 생기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거죠, 사실은. 오. 이렇게 하면 주름 안 생기거든요. 아, 그러니까. 운동을 하는 분명한 요령이 있는데, 아 근데 이제 잘 못하시니까. 그러니까 막 해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그렇죠. 그렇죠. 여기 아, 여기 에여기다만딱 힘을 주는 연습이 이렇게. 되거든요. 이제 어. 시간이 좀 지나면요. 어, 이제 알겠네요. 네네. 아 그래서 절대 눈가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. 아 그다음에 네. 팔자 주름은요. 네. 이게 웃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. 팔자 주름은 팔자 주름의 원인은 다른데 있죠. 그래서 팔자 주름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. 골격적으로 네. 입이 조금 나오고 음. 광대가 나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20대 때도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귀족수술을 한다든지 네. 필러를 맞는다든지 그러는 거고요 음. 그래서 팔자주름의 원인은 아무래도 그 골격구조 자체에 기인하는 음. 경우가 많이 있고 네.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없는 분들은 음.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아, 그렇죠. 팔자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죠 음. 여러분들이 동안 운동을 한다고 팔자주름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네.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네. 네, 물론 이런 눈가주름은 네. 운동을 잘못해서 생기는 거고 네. 팔자주름은 웃는다고 생기는 거 아니군요 그 아니. 분은 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찡그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, 네. 그럼 마음놓. 그럼 우리가 막 웃을 때 네. 팔자주름 없앤다고 아, 네. 그러니까 웃을 때 잘못하면 팔자주름 생길까봐 네. 이렇게 오는 분들 있잖아요? 이렇게 네. <웃음> 이거 필요 없는 거네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, 아, 팔자주름이 이게 처져가지고 생기는 거면 네네네.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겠네요 우리가 처지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될지 네네 네. 결국은 네. 그 피부가 이제 노화, 노화가 되면 네. 어,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성분도 줄어들고, 네. 또 수분도 줄어들게 되죠. 아. 그래서 어, 식습관에서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오, 네. 또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. 그렇기 때문에 좀 젊어지려, 젊어보이고 피부가 탄력이 있어지려면,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음. 또 식습관이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, 특히 요즘에 이제 네. 우리가 많이 맞는 필러 성분 중에 네. 히알루론산이라는 아, 그~, 분이, 예. 그, 그 히알루론산. 그런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. 네.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보통 그~ 어, 수분을 담는 기, 그~ 기능이 음, 음. 보통 한천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. 그러니까 히알루론산만 잘 보충을 해줘도 어. 사실은 그~ 피부에 굉장히 많은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. 음, 이 히알루론산을 그러면 뭐 네. 음식으로 먹는 건가 아니면 바르는? 어 바르는 용도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. 아 네. 어 실제로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음, 있는 네. 겁니다. 아 그럼 네. 이것을 피부에 바르는 히알루론산 같은 걸 쓰면은 네. 주름 예방에 도움이 도 되겠네요 네,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물론 흡수율이 문제가 있겠지만 피부 네. 통과하는 흡수율이 문제가 있겠지만 네. 어,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아 네, 그럼 좀구체적으로좀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, 보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네. 중요한 게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네. 팩을 통해서 바르는 게 아, 네. 어, 훨씬 더 흡수율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음. 사실 이 히알루론산 성분 자체가 네. 우리가 쓰는 일반 보습크림에 좀 들어있는 거죠? 많이 들 어, 히알루론산이 기능성으로 네. 실제로 크림 속에 이제 그거를 넣어서 만든 크림들도 많이 나와있고요 아. 그 다음에 어, 히알루론산을 이용해서 만든 팩들도 많이 나와있습니다 아, 그렇군요 네.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? 쉽게 할수 있는 방법 네. 네. 그러니까 중요한,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네. 어, 목주름입니다. 아, 목주름 맞아요. 네. 주 네. 그래서 얼굴은 진짜 팽팽한데 음. 목이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음. 목을 내놓고 다니지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그래서 목은 어느 순간 주름이 많다는 게 눈에 띄는 순간, 네.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. 오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꾸준히 어, 예방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목그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숙인. 숙이는 음. 그런 자세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, 네. 그 다음에 어, 하루에 어, 몇 번은 그래도 목 스트레칭 운동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, 목 스트레칭 네, 그래서 네. 세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. 이제 목을 충분히 들어 제끼고 쇄골을 이렇게 만지면서 가운데서 에 10초 가량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 각도를 틀어서 15도 정도 또이 부분을 스트레칭하시고 10초 정도 또 이렇게 틀어서 여기를 스트레칭 하시고. 아 이런 간단한 아 운동을 통해서 이 목에 있는 음 그런 주름이 음 생기는 것을 음 어, 예방하실 수 있는 것같아 이런 네네. 운동도 수시를 하면서 네네네. 이 운동은 사실은 이목 주름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목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, 음, 그렇습니다. 네, 네, 네.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어, 여러 가지 운동로 아주 좋은 음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네. 이제 이렇게 제이 하는데 이미 목주름이 많이 생겼어요 네. 어 그럼 또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<웃음> 거거든요 아 네, 네. 네. 이럴 때는 어떤 거 해주세요? 목주름은 네.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, 그러니까 평소에.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 보습도 음. 열심히 하시고 음.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스킨, 로션은 바르지만 목은 네. 나? 거의 안 바르시거든요 음, 네.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시고 네. 근데 이제 진행이 됐으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레이저 같은 아 레이저, 뭐 여러 가지 그 음. 고주파 레이저나 음.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목에그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아. 어, 그런 치료를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신 분들은 네. 그 목에 콜라겐 재생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. 아, 콜라겐 재생 주사. 네. 그래서 이제 어떤 콜라겐 유도체를 거기다 주, 주사를 해서 음. 뭐 약간의 피부를 살짝 콜라겐을 보충하는 거죠. 아, 네.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. 네. 너무 진행이 되신 분들은 네. 결국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아, 수술적인 방법. 네, 아. 결국은 하게 됩니다. 아 네.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반재사 원장님께서 네. 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나이가 들어가면 고민하는 뭐 주름에 대한 이야기, 네. 뭐 발자주로 목주름 네. 이건 운동법까지 네.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아, 많은 분들 이큰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. 아그러요 네, 질문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셨서 감사드리겠네요. 자 다음에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까 하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